음 mm -hmm. 으 새로... 새로 오늘 못떠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브이앱으로. 네. 브이앱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오늘 또 만우절이니까 소통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또 학교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난... 보통 만우절에 무슨 장난치죠? 아, 나 얼... 방금 구애 한다 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왔는데 머리를 빗을까 말까 하다가 아직 안 빗었어요. 근데 빗이 있으면 되게 느낌이 좋아요. 다른 반 가기 어제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다. 그 뭐지? 약간 뭐라 하냐 막 다른 반 가가지고 수업 바꿔 듣고 막, 바꿔듣고 막 옷 반대로 입었다고요? 위 아래를 반대로 입는 건가? 친구랑 옷을 바꿔 입는 건가? 아니면 바지를 위에다 입고 상의를 아래에 입고 이렇게 입는 건가? 빈 만지는 거 ASMR 같었다고요 앞뒤 아 앞뒤로 바뀐 거옷 바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만우절에 고백하기 <웃음> 물론 차였었지 뒤에 뭐 아이고 슬퍼라 아 약간 그런 거 맞아 있었던 것 같다 학창 시절에 막 만우절에 막 장난이라 하고 빛제거 아닙니다. 뚜뚜 겁니다. 뚜뚜, 뚜뚜비 빌려왔어요. <웃음> 포켓몬빵 먹어봤어요? 아니요, 포켓몬빵은. 포켓몬빵은. 안 먹어봤습니다. 요즘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래를 보고. 이걸로 봐야겠다. 멤버들한테 거짓말 쳤냐고요? 멤버들은 아마 오늘 만호전인지 모르는 멤버들도 있을 거예요. 정원이 많이, 머리 많이 자랐네 음 맞아요 지금 아직 안 잘랐어요 안 잘랐습니다 머리 J1V에 뭔지 r 아요 J1? J m 이이 i 랑 o r i Mori m 저랑 또 조만간에 또할수 있으면 은 시간 될때 제이 형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지금 제이 형이 뭐 하고 있어가지고 둘이서 한번 와볼게요 점심 뭐 먹었냐면 은뭐 먹었더라? 아 점심을 사옥밥 먹었는데 사옥에 된장찌개랑 오리고기 넣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V l i 하기 1시간 전에 정확히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전에 과일 먹다 왔어요, 호두과자랑 되나? <웃음> 오 느낌 좋다. 오 역시 만능 뜨뜨 뜨뜨의 손을 거치면 빛도 아주 좋은 빛이 됩니다. 완전 잔머리가 많았는데 하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요? 음아까다 머리 염색했네 머리 염색은 그때 어제 저희 나갔잖아요 그 매지컬... 뭐였죠 여러분? 매지컬 스토리였나? 그... KDDI 그거 어제 산옥이었는데 이제 그그 그 전에 또 있었는데 온더케이였나? 그때 염색하고 나서 다른 색으로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은 색갈 약간 갈색 검정색 뭐비슷무리하게 전에 완전 얼룩덜룩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듬었어요. 요즘 날씨가 진짜 그냥 완전 봄 날씨던데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이런 가, 가디건 하나 걸치고 나가도 안 추운 느낌 볼링을 즐기나요? 볼링? 갑자기 볼링? 아, 어제, 아 맞다 어제 목요일이었나? 어제 드디어 나갔군요 볼링 편 사실 막 니키랑 막 나머지 형들이랑 막다 같이 볼링이 엄청 빠져있었잖아요 그것도 에너클락에서 볼링을 치고 나서부터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 것도 근데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다음 주 그거 나갔나? 그 상옥에서 뛰어 나갔나? 잠시만요 여러분 바로 확인해. 에너클락. <웃음> 어디 갔어? <갔소 웃음> 예고편을 봐야지. <웃음> 어, 나왔다. 나왔네. 에나모어스 이제. 사옥에서 어몽어스를 합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이거 비하인드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되게 웃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PD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거그 촬영을 하고 다음날에 출근을 못 하신 PD님들도 계셨대요 약간 힘들어갖고 셀카 찍어달라고요. 오케이. 조명 괜찮나? 자 갑니다. 오. Yes. 멤버들한테 전화해보라고요? 지금 멤버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뭔가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자꾸 지금 전화를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진짜 이번 년도 1월 달에 막 활동 저희가 1월 2일 날 아마 리팩 활동 시작했으니까 와 이거 활동 끝났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2 0 며칠 날 활동이 끝나고 와 진짜 이번 년도 약간 뭐라 하지? 그냥 시간이 약간 어떻게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 스케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4월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빨라요, 시간이. 정훈 핸섬, 아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 중에 장난친 사람 있어? 뭐 장난은 사실 맨날 치죠? 네 만약에 장난이 그 만우절 기준이라면 이제 저희 n 이 p 는 매일이 4월 1일입니다 정원은 볼링 치면서 윙크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놀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링도 못 치고 윙크도 못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하는 거예요 볼링은 진짜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가봤던 것 같고 그때 막두 손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모랑 갔었나? 가족들이랑 이모랑 같이 갔었나? 어쨌든 정확히 기억 안 나고 딱 본격적으로 딱 이렇게 직접 해본 거는 진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에너클락 때문에 되게 에너클락 때문에 덕분에 뭔가 할수 있는 경험해보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최근에 또네 뭔가를 또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멤버들이 재밌어 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정훈아, 팔꿈치랑 턱 붙여봐. 팔꿈치랑 턱. 오, 안 닿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닿죠. 이게 끝에는 진짜 안 닿겠다. <웃음> 안 되네. 브이앱이 거짓말이냐고요? 만우절이라서? 아닙니다,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로 지금 제가 나고 있습니다 정원아 렌즈 꼈어, 아니요 렌즈 안 꼈는데 렌즈 안 꼈어요 오늘 조명이 약간 그런 건가? 아 어, 확실한데 머리를 빗질을 안 하니까 잔머리가 엄청 많이 생겨요 이... 이것들 이런 것들 응아. 아보카도를 좋아하세요? 아보카도... 제이 형이 말하길 아보카도는 이제 자연의 천연 버터라고 합니다 네 몸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이 형이 아보카도 진짜 좋아해요 약간 그 스무디인가? 바나나 쉐이크를 팔거든요 이제 라운지에서 근데 그거 먹을 때도 다들 막 멤버들은 그냥 바나나 쉐이크 먹는데 제 형은 바나나 아보카도 쉐이크 먹고 그래 바닐라 VS 초코 음. 바닐라 VS 초코? 바닐라 VS 초코 저는 초코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 원래는 초코인데 지금은 바닐라 약간 초코를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질렸어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어몽어스라는 게임 아니고요 원래는 몰랐는데 그 다음 주에 나가는 편 때문에 약간 룰도 알게 되고 그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행했던 그거 아닌가요? 어몽어스가? 아닌가? 맑은 날, 비 오는 날. 음. 소리나. 가끔씩은 비 오는 날이 좋은데, 그냥 평소에는 맑은 날이 좋죠. 근데 맨날 맑으면 뭔가. 맨날 맑으면 좋나? 근데 비 오는 날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 비도 좋아해가지고. 정원나 어, 선우가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네 신곡을 부를 뻔했다고 했어 아 진짜요? 아, 그러...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만하네 저나 아, 요즘 드라마 봤어? 요즘 드라마 저번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한 1, 2주 전이랑? 2, 5, 2 1 이것도 되게 유행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뭐냐 기상청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냥 요즘에 되게 넷플릭스 잘 나와가지고 다들 재밌어하시는 그런 게 많은 것같은데 정원아, 4월 18일이 내 생일이야 4월 1일이네요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플라잉 키스 부탁드려요 뭔가 되게 오랜만에 브이앱하는 기분인데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색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엔진 분들이 다 아시죠? 파란색 진짜 좋아하고 음... 요즘에 초록색도 좀 좋고 흰색도 좋아요 흰색... 이거 가 흰색이네 흰색도 좋아갖고 보라색도 좋고 약간 그런 톤 파란색, 보라색 그톤 좋아하고 초록색은 갑자기 왜 꽂힌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조금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초록색 너는 당근을 좋아하니? 당근? 막 찾는 편 아닌 것 같은데. 네. 당근은 막 딱히 찾아서 막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윙크 해달라고요? 윙크? 안 돼요. 진짜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 어렵다. 저 이거. 어떻게 하지? 빛이 이쁘다고요? 빛. 빛을 달라고 하는데, 여 알겠습니다. 한사의 날개를 한 정원은 오늘따라 잘생겼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오르넷도 니폰 크로스 재밌었네요 아 맞다! 막방 했죠 이제 마지막 방송을 다 같이 했는데 뭔가 니키 그때 아마 보신 엔진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마, 마지막 방송을 여태까지 했던 걸다 보면서 했잖아요 그첫 번째... 첫방 것도 한번 보고 막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도 돌려보면서 했는데 니키가 확실히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니키한테만 누가 물줬냐 누가 니키한테만 물 줬냐고 막 그러시는데 진짜 처음에 했을 때 아마 니키가 금색? 노란색? 금색? 머리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금은 흑발이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많이 컸어요 딱그 비교해서 보니까 그 되게 신기했습니다 1년이 진짜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라디오는 뭔가 딱 많은 분들이 드, 듣기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일본어가 만약에 능숙해도 라디오 자체는 되게 힘든데 처음에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되게 1년... 시간이 진짜 빠른 느낌? 아무 그거 나갔나? 그... 경청 보라 보인 라디오 아마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 저번에 2주 전에 하나를 사놓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인 라디오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그때 되게 힐링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공유, 저희의 그런 걸 공유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라디오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힐링 되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누구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누구한테 알려주면은 알려주면서 같이 배우는 것처럼 약간 힐링을 하게 해주면서 자기도 힐링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라디오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편하지, 편해, 마음 편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라디오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건데 그걸 하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경청 가이드마다 진짜 되게 편해요, 재밌고 정원아 누나와 닮은 점이 있나요? 눈을 제외하고 눈을 제외하고 닮은 점음 음. 근데 눈이, 진, 다, 눈 닮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눈눈 눈 진짜 많이 닮았어요, 누나랑 입, 누나도 입 되게 작은 거 같은데 아닌가? 네 어쨌든 남매니까 뭐 닮은 점이 그래도 딱 보면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만약에 누나가 뭔가 어이쿠야! 하고 방송에 나왔다 그때한번 비교해 주세요. <웃음> 지금은 딱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동상이몽 나오라고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뭐였지?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이건가?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아,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자막 그건데. 아, 이거 약간 그거구나. 아. 어허, 이런 느낌. 맞아 저 오늘 또 기상청 사람들 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희, 저는 사실 이렇게 문자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막 날씨예보 이런 거 이런 게 약간 그렇게 엄청 많은 걸 거쳐서 오는 건지 몰랐어요 약간 이게 특보 하나 내리는 게 되게 약간 엄청 그거래요, 뭔가. 많이. 인력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약간. 저희는 맨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앉아있거나 그냥 뭐 일하다가, 문자로만 딱 받으니까. 약간, 아, 그런가 보나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로 딱. 그 상황을, 긴박한 상황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약간. 아, 이렇게. 약간 중요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과정, 과정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통 볼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재미로만 보는 것도 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도 뭔가 실제 그 기상청의 그런 뭔가 실제 일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 있는 거 같아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기상청 직원분들 화이팅 비빔냉면인가요? 삼계탕인가요? 너무 이게 갑자기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빔냉면, 저는 한국은 벌써 벚꽃이 피었나요? 피지 않았을까요? 4월 달인데 벌써? 피었나요? 아마 폈을 텐데 아마 폈을 겁니다 그럼 냉면대 막국수? 막국수는 저는 막국수 왜냐면은 저희가 막국수를 먹을 일이 진짜 많은 게 야식으로 족발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국수를 무조건 시켜요 형들이 그래갖고 그 냉면은 또 이게 입으로 끊기 너무 힘들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딱 먹다 보면은 약간 이게 입벌로 안 씹혀요 그 냉면 면이 그래가지고 진짜 냉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막국수 마음이는 잘 지내요? 마음이 얼마 전에 또 강아지의 날이었죠 마음이 아마 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또 사진은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되게 몸집이 커졌더라고요 저번에 봤을 때보다 그잘 먹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짓말 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했어요. 추천해주세요, 형들한테 할 거짓말 한번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좋다 만우절이니까 형들한테 할 만한 만우절, 아그 거짓말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어, 추천 안 해주시는 짜장면 맛있었냐고요? 아그 제영이랑 간곳 거기 되게 고기가 진짜 많았는데 그냥 양이 진짜 많아요 그거 그 멘보샤랑 짜장면을 시켰잖아요 1인당 하나씩 딱 짜장면 시켰는데 멘보샤를 5개짜리를 시켰거든요 저희가 근데 원래 3개짜리랑 5개짜리가 있는데 사장님이 어, 이다못 먹을 텐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멘보샤가 한 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진짜 한 이따 만한 거예요 그래고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하두개두개 두개 정도밖에 못 먹고 그냥 나머지 다 포장해 갔어요 세 개를 제형 하나 먹고 저 하나 먹고 세개 포장해 갔어요 그리고 짜장면도 다못 먹고 거의 다 먹긴 했는데 그때 되게 맛있긴 맛있었어요 약간 그렇게 비싼 짜장면을 사면서 처음 먹어봐가지고 약간 그냥 되게 고급진 짜장면 느낌 <웃음> <웃음> 무적에 보여되라고요 머리 묶은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그 정도 길이... 제가 봤을 때그 테임즈 됐을 때 되게 길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몇달더 길렀으면 묶을 길이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묶을 길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리얼 시리얼보다 우유를 먼저 넣나요? 우유보다 시리? a l 생각 r 보니까 시리얼을 안먹 c e 진짜 오래됐네요. 시리얼 cereal cereal cereal 먼저 r 으면은 시리얼을 많이 못 넣어요. 위에 떠지지고동동 그래 갖고 시리얼 시리얼 먼저 비데이에스엠 하는 곳이 여긴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느낌이 좋았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네 벌써 저녁 먹었냐고요? 아뇨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뭐 먹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저 매추 봤습니다 김치찌개, 찜닭, 족발요, 돈가스. 그때 생에 남긴 멤버상. 그거는 숙소에 있습니다. 민정, 서브웨이 목걸이 보여달라고요? 목걸이에요 목걸이 만우절이어서 귀 뚫은 아아 아, 예, 맞다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앨범에서 또 이게 들어보니까 뚫자마자 뭘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뚫어놓고 다음 앨범에서 더 멋진 모습을 이제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뚫었습니다 네 뚫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냐고요? 요즘 음... 조금? 약간 그 활동이 끝나고 그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살이 엄청 쪘거든요 그때 그막벌사 엄청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그냥 막막 먹는진 않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막안 먹고 막 그러진 않아요. 갈색 머리가 그립다고요. 갈색 머리를 드대 때 했었나? 드대 때 했었. 오늘 장난칠줄 알았다고요? 장난을 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벌써 43분 됐네 시간 진짜 빠르다 장난을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하고 올려 했는데 그냥,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개인 브이앱 하니까 재밌네요. 정원아 오늘 위버스에 와줄래? 그럼 오늘은 틱톡 올릴게요 틱톡 그 저번에 찍어놓은 거 있었는데 이제 PS5 하다가 와 이거 진짜 시간 없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반반 반 끊어서 하고 이제 살짝 조금 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흔들리 동안에 하나를 찍었어요 정원아 거기 몇 시야? 여기는요 7시 42분 정원아 보조개는 하나뿐이야? 하나 있는 거 같아요 하나입니다 꼬맹지 V f i 죠꼬맹지가 뭐예요? 꼬맹지꼬맹지라는게 있었나? 처음 들어보는데 막내잖이냐고요? 아, 약간 니키랑 저가 그러면? 선우 형까지 포함인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뒤에 누군가 있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정우, 귀가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진 않아요 리키가 엄청 겁줬었는데 그래 <웃음> 엄청 이러고 갔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웃음> 정우, 나볼컥 해줘, 볼컥 캡처 타임 하자고요? 오케이 캡처 타임 이거 뭐지? 오늘 흰색 옷 입어서 그런지 되게 하얗게 나온다 이 반사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원래 어, 그 얼음 스케이트장 가면 되게 하얗게 나오지 않아요? 그 반사판에서 굿퍼제라고요빛 들고 고양이퍼지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VM만 하면 진짜 빨리 가요. 여기 1시간 드라마 볼 때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이죠, 여러분? 또 열심히 쉬셔야 되니까 이제 오늘 다치지 말고 얼른 집 들어가시고 음 그럼 저희는 또, 저는 또 그리고 저희는 또 <웃음> 금방 금방 자주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겠습니다오 틱톡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진짜 올려야겠다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